그러면 바이오가드 치료는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치료 효과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어, 네. 근데 그 편차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코골이 수명 복증의 원인이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네, 네. 어, 살이 쪄서 코가 막혀서 혀가 커서 얼굴이 작아서 기도가 좁아서 아주 다양한 요인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바이오가드는 기도를 넓혀주는 거죠 아, 기도를 넓혀주는 네. 거 예. 그래서 살찐 사람은 바이오가드 효과가 그만큼 조금 감소되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코 막힌 사람은 조금 더코 막힌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 조금 더 감소되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어,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아, 바이오가드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예. 어, 자다가 숨을 안 쉬는데 네네. 내가 네네.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막혀 생기는 거는 네. 폐쇄성 무흡증이라고 하는데 아, 네. 뇌에서 숨 쉬는 걸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뇌, 뇌 기능이 에서? 망가져서 어? 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추성 무흡증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런 분들은 여기를 열어봐야 뇌에서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아. 어, 써봐야 소용이 그리고, 없는 거죠 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어린아이들은 네. 한참 치아 그다음에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어, 어린아이들은 쓰면 안 되겠죠 아, 네. 바이오 가드를 그 사용한 분들의 그 사용 후기가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네. 이런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코골이 환자들은 바이오 가드를 꼭 필수품으로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당연하죠 <웃음> <웃음> 어, 무엇인가를 쓰고 네. 사용 후기를 어딘 누군가에게 나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욕심으로는 네네. 지금 수만 명이 쓰고 있는데. 네네. 전부 인터넷에 있는 건몇개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어,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들이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안경, 쓰고 그렇죠, 예. 귀가 안 좋으면 보청기를 그렇죠, 쓰겠지 그렇죠. 아, 숨을 못 음. 쉬면 당연히 자다가 숨을 못 쉬면 바이오가드를 쓰는 날을 아, 올 때까지 아, 아 그게 그럼. 저희 목표입니다. 이제 앞으로 목표 이제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 바이오가드를 개발하시면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사실 뭐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거는 네네. 뭐 제가 원래부터 하던 일이니까 네. 어,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고 결국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제가 노력이었는데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효능 효과를 인증받고 또 어, 법적 절차를 하는 과정이 음. 정말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몇년 걸렸어요, 돈도 <웃음> 한 10억 가까이 들어갔죠. 아 이~ 조그만 회사에서 10억은 엄청난 돈이었는데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안 했을 거예요. 어떤 게요? 치료제로 등록이 되면 어, 건강보험에서는 그 보상을 안 해줘도 일반 그 실손보험에서는 그 치료비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되고 한동안 치료 어,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직 해줬어요. 네, 네. 근데 갑자기 뭐 대형 보험사에서? 네. 보주겠다고 어? 소송을 걸은 거예요. 왜요? 부족이라고요. 어. 우리는 치료재료로 등록을 받았는데, 부족이라고 어. 하면, 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2년 어. 어, 길게 법적 공방 끝에 저희가 졌어요. 어. 그래서 어. 지금은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어. 없어요. 이게 참 힘든 건데, 그걸 그래도 지금까지 견디시고, 또이 자리에서 또 저랑 또 인터뷰를 할수 있을 그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지구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웃음> 동키호테예요동키호테요 <웃음> 어, 네. 어, 제가 어제 동키호테 제가, 수업을 받았는데 딱동키호테 단어가 네. 났었죠. <웃음> 제가 저를,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동키호테 같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와, 들었어요. 이, 이 기득권이나 기동 그 동안의 이런 이 뭔가를 넘어가기 위해서 아, 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뭐 그냥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그냥 해야 된다는 일념 그어 이거는 해야 된다 예. 아 당위성 때문에 했거든요. 예. 근데 진짜 힘들긴 했어요. 와, 아. 어제 그 제가 수업 들었는데 네. 그 이제 바이블이 네. 이제 최고의 그런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팔린 책이기도 하고 최고의 진리라고 음. 다들 그러시는데 우리 그 인문학. 네. 세상 사는데 최고의 음. 진리는 진리 책은 음. 봐도 동키호테다동키호테 같은 인물이. 네. 예? 습니다 이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어 근데, 근데 키호테 아주 본이 되시는. <웃음> 네. <웃음>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분명히 될까요? 될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